출필이 1 네. 0출리이 100% 리뷰 0 1 멤버 네 네. 0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에요0 100% 100% 1요0 100% 100% 거0 0 100% 100% 100% 100% 1 거기서 뭐할 거예요? 아, 어, <웃음> 수영1할 거예요. 동사, 뭐? 형용사, mm -hmm. 동사나 형용사에 네. 를 붙여서 문장을 연결할 수 있어요. <목소리> can, uh, link s e 아, Ah, o this is t k e conjugation of verbs and I t i 아, 동사는 <목소리> 형용사 같이 는 숫자네. remember 이 Korean c h a r a c t e r 우리가 맨 처음 시작 first t i 서 f i r 저는 진짜 비디오 이렇게 어, 진짜 너무 좋아요. 좋아요 <목소리도> 찍는 네. 거 좋아요. 어? 아, 다이에요아 어, 왜냐면 어, 나중에 야 한국 한국 한국에 있어 매 음, <목소리도 목소리도> 아이 고 아, 하지? 뭐라고 하지? 뭐라고 하지? 뭐라고 하지? 아 was, what I was, what I was, what I w a 배우 배우 배우 was, what I was, what I was, what I was, what I w 우리들이 아 우리들이 n g 어아 n g hung 어 u n 어 hung 한국 n g hung 어 u n 한국말한국말은 빌리였어요. 왜냐면 um, so 이거는 선생님은 일 2, 4, 5, 6, 7, 8, 이이이 2, 3, 4, 이이이 8, 이1이이1이이1게1고 음, 5 16, 17, 18, 19, 19, 11, 12, 13, 1는 15, 1이 17, 선생님은 11, 12, 13, 14, 이5 16, 17, 이 So, 이거는 소용을 하, 하게 <룰의>, 하고, 하, 하, 어, 하고 하, 하, 하. 소용을 하고, 이렇게 생생해소을 하고, 배를 하고, 이렇게 하게 <룰의>, 하고, 이렇게 어, 낚시를 거예요, 하고 거예요, 잘, 잘. 아, 네, 맞이, 할 거예요. 아, 마지막은 할 거예요, 선생님. 실에 어디 어디 다니시나요? 아예 일주일 내내 다니긴 하는데요 하루 종일 하는 거는 아니고 하루에 3 시간 정도 합니다 이 집에 일주일에 이틀로고요 또 초등학생 가르치기도 하는데 다문화 가정 아닌데그 어린이한테는 일주일에 세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. 월화수목금까지 매일매일 하는데, 긴 시간 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 재미있고, 보람되죠. 아, 아, 선생님, 정말 좋으신 일 많이 하시고이 선생님한테 배우니까, 네, 이해하기 쉽고, 대화가 잘 통해서, 많이 한국어가 늘었다라는 말씀이시죠? 네. 네.